유튜브 수입! 그거 몇이에요? 내 질문 나오면 고추땐키 몸무게 나이 푸션파션 열심히 사시는 영둥님도 열등감 같은 걸 느끼는지 궁금해오펜무 아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드디어 <웃음> 구독자 3만명 기념으로 Q&A 영상을 촬영합니다 네, 근데 거의 지금 4만명이 될것 같긴 한데 좋은 거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맞아 맞아 일단 구독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으아네 바로 이거 이거 Q&A 진짜 빨리 해야 돼 왜냐면 댓글이 생각보다 많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지금 176개인데 176개 중에 겹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건 그냥 넘어가 MBTI ENFP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다른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에, 뭐 숨길 수가 없나 봐요 ENFP래요 몇 살이에요? 00년생 22살입니다 군필이신가요? 저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고 22살입니다 여러분 영둥이 고향 태어난 건 파주인데, 자란 거는 양주예요. 그러니까 양주를 고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세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요즘 래퍼 호미들 좋아하고 있고 그게 배경이 멋있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그리고 원래 좋아했던 아티스트는 이제 비와이 비와이님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멋있어요 사람이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래퍼들 여러 명 있는데 뭐 창모 에쉬아일랜드 스키니브라운 한요한 등등 뭐좀 락스타일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게이드게이드 거리시던데 게이득인가요? 게이드기네 노원고 일진이셨나요? 이 댓글 단 친구가 아닙니다 <웃음>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여자친구 지금 있습니다 여친 사귄 횟수 중학교 때한번 고등학교 때한번 대학교 때한 번입니다 사실 근데 중학교 때 연애는 말안 하죠 잘 그냥 넘어가는 거 하고 그냥 두 번째 연애라고 하... 아말 개많아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똥맛 카레 vs 카레맛 똥 이건 진짜 확신할 수 있는데 전 무조건 똥맛 카레입니다 어쨌든 둘 중에 음식은 카레잖아 카레에서 똥맛이 나도 먹을 순 있는데 똥을 먹어라? 그것도 카레만 나는? 나는 똥에서 카레만 나면은 더 싫을 것 같아요. 차라리 똥에서 똥만 나는 게 낫지. 예, 전그래 똥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입에 넣었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거기서 카레만 나면 좀 별로입니다. 솔직히 본인이 생각해도 잘생겼다. 이것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한데. 하이. <웃음> 나이키 vs 아디다스 둘 중에 뭐가 좋음 딱히 잘 모르겠어요. 뭐, 뭐지? 나이키? 나이 축구하는 나이키 신는데? 나이키. 아디다스? 아야 나이키. 아, 아디다. 고백 몇번 받아보셨나요? 잘생기면 뭐가 좋나요? 전 고백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전 고백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연애했던 건다 제가 고백했고 에... 없어요 없어요! 에... 없어! 원래 없어요 잘생기면 뭐가 좋나요? 개이득이네개이득이네 하루에 몇번 써요? 근데 진짜 그개이득이네 쓰는 친구들 만나면 게이득이네 게이득이네 진짜 그냥 백만 번씀 개이득이네? 100만 번 쓰는 건 진짜 개이득이네? 그럼 100만 한번쓴 거잖아. 진짜 완전 개이득이네? 이 댓글에 하트 주시나요? 우리 옆집 아줌마 이름은? 박... 봉... 산? 아비나 안녕 이말 Q&A 영상에서 한 번만 말해줘요. 방금 말했습니다. 꿈은 아예 래퍼로 정하신 건가? 어 꿈은 사실 뭐 직업 한 가지를 두고 있진 않아요 그냥 유튜브도 계속 하고 싶고 음악도 계속 하고 싶고 영상일도 계속 하고 싶고 옛날에 배워놨던 연기도 나중에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뭔가 직업을 두고 싶진 않고 그냥 아티스트로 여러 일다 하면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터지면은 그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어요 뭐 새롭게 또시작하는게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 그건 아니다 솔직히 그건 아니고 네. 희망하는 진로가 궁금합니다 두 독거비질로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넘어갈게요 개새 유튜브 수입! 유튜브 수입은 이번에 떠가지고 4배가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어? 괜찮네? 할 수도 있는데 그 광고 수입이 되게 짭짤한데 그거는 비밀 멕시코 사람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Q&A 연거 후회하시나요? 지금 찍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데요? 이거 이거 찍으려고 씻었거든요? 지금 한 2주 만에 씻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잘생기면 오빠라던데 동갑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 두분중 누구 닮았나요? 어, 엄마 닮았다고 많이 듣긴 하는데 아빠도 닮았어요. 그거 몇이에요? 히히히. 꽁지머리 자를 생각 없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없습니다. 일단 좀 많이 길러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때 자르고 좀 후회했었기 때문에 한번 길러보려고. 송강호떡 사주기 vs 송강호 호떡 사주기 <웃음> 송강호 떡 사주기 네 아니다 송강호 떡 사주기 아! 모르겠어요 아! 송강호님 떡 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다 송강님 인생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사실 좀 뻔한데 그냥 후회하지 말고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인데 그대로 못 지키고 있어요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 완벽하면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고 싶은 건 최대한 진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피해주는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과는 사실 만족 못하죠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거에 따른 결과가 왜 이렇게 진지해? 어이씨 마이크 못뭐 써요? 마이크 이거 LCT240 Pro입니다 주로 똥 싸실 때뭐 하시나요? 인스타 아니면은 투얼킹 사라키토 모로스크라스 루토키로 바사라모르고 쓰로뚜뚜 죄송합니다 내 질문 나오면 고추 뗀다 100만 되면 뭐할 거예요? 100만 되면? <웃음> 패션 철학 패션 철학은 딱히 없어요 빈티지한 거 위주로 구제 위주로 입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 하나에 정착이 되면은 뭘 입어도 그 사람만의 스타일처럼 보이거든요? 좀 그지 같은 옷을 입어도 어? 그거 어디 거야? 이거? 이거 그냥 아빠 건데? 노래 만드는 법 어디서 배우셨나요? 화성학 배우심? 아니요 따로 뭐 배운 적은 없고 그냥 반주 들으면 떠오르는 멜로디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걸 노래로 만드는 편이에요 게이득이네도 좋지만 혹시 다른 긍정적인 말버릇도 있나요? 아 요즘 친구들이랑 이건 약간 욕이긴 한데 존나 인간하네 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존나 인간하네 이 말이 뭐냐면 엥간하다 여러분 엥간하다 말 알죠? 엥간하다 어 괜찮다 어 좋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 그 억양 존나 인간하네 이거 처음 들은 사람들은 진짜 바보로 알겠다 죄송합니다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게이득이네만 씁시다 게이득이네 존나 인간하네 공부 잘하셨나요? 공부는 딱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인문계 기준 한 3,4등급? 못하면 5등급?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안에 몇명 가는 예상? 어, 현재로서는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은 꼭 씹고 싶네요 10만명 되면 하하하 <웃음> 10만명만 돼서 진짜 감사드리죠 영둥이 인생 영화가 뭐예요? 요즘 사실 영화 많이 안 봐가지고 아직까지 여운 남, 남아있는 영화는 딱히 없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처음으로 영화관 가서 봤던 영화가 괴물이거든요 괴물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괴물 보고 영화관 나왔는데 괴물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괴 무서웠습니다 진짜 똥싸고 휴지 없으면 트월킹으로 해결할 의향이 있나요? 진짜 그렇게 해서 찍은 영상이에요 민초 좋아하세요? 이거는 잘못하면 욕 뒤지게 먹던데? 근데 민초 좋아합니다 네. 키, 몸무게, 나이. 어, 키도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좀 부담이 되네요. 전 키가 167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60kg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살 빠져가지고, 4만이 되면 제가 홍대에 가서 바지를 벗겠습니다. 아 이거 내가 읽으면 내가 그렇게 한다 한단... 야! 만나보고 싶은 래퍼? 저는 그러면 창모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코로나 괜찮아지면 팬사인회 같은 거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괜찮아지면 뭐든 모든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아직 그 정도 규모가 안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10만 명 되면 은 정말 한번 해보고 싶네요. 10만 명 됐을 때는 좀 오시지 않을까 사람들? 10만 명될 때쯤에는 제 음악도 많이 나왔을 테니까 공연 같은 것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다 김치국인가? 네. 아무튼 그렇다고 그냥 내가 훨고거막 최근에 울었던 적한 저번 주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좀 우울증이 빡세게 왔어가지고 그 그냥 그냥 혼자 막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려서 그때 생각하면 좀 웃기네요 <웃음> 그 새끼 왜 그랬지? 20대 최종 목표가 뭐예요? 29살쯤엔 영둥님 더 멋진 사람 돼 있을 것 같아 뿌숑빠숑 어 일단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20대가 지나가기 전에 뭔가 인정받아서 유명해진 이런 게 좋죠 그래서 뭐든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해서 29살 되기 전에 예, 군대도 갔다 오고 열심히 싹 가겠습니다 대학 나오셨나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현재 3학년입니다 개이득이네 야노시오 앞에서 추성훈 때리기 vs 추성훈 앞에서 야노시오 때리기 추성훈 앞에서 야노시오 때리는 거는 죽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아 근데 둘다 죽잖아! 둘다 죽잖아! 안 때려 안 때려 어떤 계기로 유튜브 시작했어요? 원래 어디 출연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하고 싶었는데 대학교 오면서 자취하게 돼가지고 자취하니까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취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어요 유튜브는 친구도 많고 재밌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영국님도 열등감 같은 걸 느끼는지 궁금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유튜브 채널에 그래도 많이 밝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저도 우울할 때는 우울하고 밝을 땐 밝고 이런 거예요 밝은 게좀더 많을 뿐이지 저도 우울할 때는 한없이 우울합니다 이렇게. 그냥 음, 음. 그럴 땐 열등감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괜히 있는 거지 괜히 근데 이제 우울하지 않을 때는 누군가 잘되는 사람 봤을 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보고 뭔가 오! 나도 저렇게 할래! 나도 할 거야! 하고 그냥 하는데 뭔가 우울할 때는 잘되는 사람 보면은 나는 저렇게 못하지? 난왜 이렇게 거지같지? 난 뭐하냐? 아휴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오펜무? 아 어, 오늘... 오늘 검은색인데 바나나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원숭이랑 그어 브랜드 어디 거지? 이거? 거기 거예요. 거기 거. 예. 네. 쇼미텐 열리면 나갈 건가요?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나가는 게 아니야. 지원하는 거죠. 지원할 것 같아요. 영국님 주말에 뭐 하고 지내나요? 평일엔 지금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유튜브 찍거나 음악 작업하거나 술 먹거나 아니면 술 먹거나 아니면 술 먹거나 술 먹거나 술 먹거나 술먹 먹거나, 술 수염 기르실 생각 있나요? 어, 저 지금 여기는 면도했는데 여기 한번 길러보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 덕화이어님처럼 여기만 한번 길러보고 싶어 근데 또 금방 자를 수도 있고 렌즈는 한 번도 안 껴봤습니다 껴본 적도 없어요 편집 프로그램 알려주세요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녹음하는 프로그램 이름 좀 알려주세요 로직 프로 X 쓰고 있습니다 국토종주 최애 영상이라 또 보고 싶은데 에드머와 함께 국토종주 하실 생각 있나 요구르트? 어 저는 에드머 형이 뭐 종주 한번 하자 하면은 무조건 할것 같아요 영둥이 버킷리스트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매해마다 항상 버킷리스트를 약간 세우는데 간단하게라도 이번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 영상이 뜰줄 알았나요? 사실 그 오토튠 영상 뜰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줄도 전혀 몰랐어요 약간 해프닝이 하나 있긴 한데 오토튠이 사기인 이유 라는 제목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에쉬아랜드 실력 하나도 오토튠으로 유명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는게 아나 그거 진짜 생각하면 아 진짜 아무튼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는게 좀있더라고요왜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요 저는 에쉬아랜드 굉장히 음악적으로 존경하고 노래도 항상 듣고 있어요 모든 앨범 다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더라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쉬알랜드님은오투튠을 세게 쓰지도 않고 잘해요 잘해 실버버튼 공략 걸어주세요 받으면 뭐뭐 하겠다 이런거 실버버튼 받을 때쯤 리스트를 받을게요 사실 구독자님 의견 중에서도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재밌는 거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때 머리 짧았을 적 모습이 궁금해요 머리 짧았을 때이렇게 생겼었어요 어... 저것도 나름 스타일이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는 한번더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초딩 같다 그러고 요즘 자주 듣는 노래 궁금해요 요즘 호미들 앨범 듣고 있고 스키니 브라운 앨범, 토일 앨범, 애쉬 앨범, 오 n 앨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피부 개 좋은데 관리하는 방법이나 꿀팁 좀요 그 피부가 잡티가 생각보다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따로 피부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아 저는 밤에 세수를 안 합니다 세수하고 자면 잠이 잘안 온다 해야 되나? 그냥 사실 그냥 귀찮아서 안 해요. 오늘의 TMI 아니 요즘 날파리가 갑자기 집에 개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쿠팡으로 에프킬라를 시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에프킬라가 아니라 해피홈이었어. 개이득이네! 오토튠으로 아잉 해줘요. 아잉~~~, 아잉 추구하는 곡 스타일 앤 인생모토.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진짜 느낀 것들 위주로 쓰고 있어요. 장르는 딱히 안 가립니다. 아,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 이거? 망했다. 어 뭐야, 끝났어. 끝났네? 어, 지금 영상 어우, 야, 나 영상 한시간 촬영했어. 아 근데 생각보다 좀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어, 그게 없었어, 지금. 죄송해요, 여러분. 예.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Q&A 끝났고요. 구독자 3만 명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Q&A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그거예요. 앞으로 꿈, 좀 미래지향적인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할 예정이고 만약에 정말 음악으로 잘 돼도 유튜브도 계속 할 예정이고 유튜브로 너무 잘 돼도 음악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뭐잘 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봤을 때 이제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뭔가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놨다 음악을 만들어서 음원을 냈다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창작의 행복! 창작의 행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기분 갑자기 개 좋네? 오늘 기분 왜 이렇게 좋지? 개이득이네? 여러분들도 미래 되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금방 풀릴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고싶은거 다하고 삽시다 여러분 하고싶은거 다하고 살아야지 아직 저희 어리잖아요 예 네, 아직 저희 어리기 때문에 빨리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돼 하고싶은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고마워요 진짜로 아 진짜 고마워서 그래 아 진짜 고마워서 그래 진짜로 여러분들 없었으면 이런 영상도 안만들었지 시청해주셔서 아 이거 몇번 말하고 있는거야 감사합니다 메롱 메롱 메롱. 마지막에 넣어주세요.